오마이갓을 보면 안무에 힘을 뺐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정리해보자면 오마이갓의 특징은? 안녕, <목소리>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진아의 취향, 진아입니다. <목소리> 말 그대로 오마이갓. 오늘은 여자아이들의 기깔 나는 안무를 스트 버전 비디오로 안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여자아이들의 오마이갓은 우리전 리더, 소연을 자작곡으로 나는 나를 믿는다. 나 자신을 믿는 것만으로 나는 당당해질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담은 얼반 힙합곡이에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엄청 난해했잖아요 한두 번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감도 잘 오지가 않아요 주제를 알고 봐도 뮤직비디오 내용과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체 안무를 보고 나니까 뮤직비디오에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뮤직비디오 후렴구 특히 첫 번째 후렴구 장면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후렴구를 보면 소영과 민니가 가운데 있고 주변을 동그랗게 댄서들이 둘러싼 상태로 팔 그리고 손이 주가 되는 안무를 추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볼레로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어? 이 부분 되게 볼레로 같은데? 언급하기도 했었죠 음악 시간에 모리스 라벨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볼레로는 원래 스페인의 에스닉 댄스인데 이 클래식 작곡가 라벨의 손을 거친 노래와 함께 발레로 다시 태어난 춤이에요 볼레로는 별다른 스토리는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이제 씬이 나서 춤을 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춘다 이게 내용이 다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춤도 굉장히 반복적이고 점점점점 점점 고조가 되면서 관객들의 감정도 같이 점점점 고조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데 결말은 안 좋. 그래서 보고나면 단순한데 난해해 이해가 안돼 이게 볼레로의 큰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이 오마이갓 뮤직비디오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안무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전체 구성, 스토리 구성도 이런 볼레로랑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험을요소요이랑 민니가 가운데 있고 댄막들이 주변을 둥글게 둘러싸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또 블레로의 또 다른 특징이 이 춤을 보고 나면 나도 모르게 같이 막 팔동작을 따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정도로 특히 팔동작이 굉장히 반복적인데 이 오마이갓에서 반복적인 팔 사용이 많은 게 특히 눈에 띄어요 주제의 성격에서도 공통점이 보여서 이 컨셉을 구성하는데 블레로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메시지예요 오마이갓 노래는 나레이션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뮤직비디오도 어떤 큰 세계관 안에서 스토리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게 느껴져요 안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세지는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노래다 보니까 안무 자체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들이 노래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안무가 활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자아이들 오마이갓 oh 댄스 앤 안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마인 요소예요 첫 동작부터 팔을 쭉 뻗고 휘두르는 동작이 눈에 띕니다 이런 팔 동작들이 전체 안무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런 안무가 사실 안무 리뷰를 하기에는 더 어려워요 일반적인 형태나 어떤 구조화된 안무가 아니라서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팔 안무가 많은 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임 들어보셨죠? 마임은 몸짓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짓 언어라고 보시면 되죠 오마이가 나무는 이런 마임 요소를 활용해서 가사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역시 마임적 요소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이 나레이션 파트죠 신을 향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걸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한이 부분은 이 몸짓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두번째는 나른 몽환 끈적위태 인데요 오마이갓에서는 나른하고 몽환적이고 끈적하면서도 위태로운 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몸에 바짝 붙여서 쓸어내리는 동작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목을 조르는 것처럼 나이 가져가는 동작들을 많이 해요 쓸어내리는 것도 어떻게 쓸어내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섹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언제 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뮤직비디오에서 끈적끈적한 빨간 젤몸 위에 흘러내렸잖아요. 그런 젤을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미어내는 느낌으로 이런 표현 때문에 노래 분위기에 어울리는 나른하면서도 몸환적이고 끈적하면서도 위태로운 그런 분위기를 표현해 내는 거죠. 목에 손을 갖다 댈 때는 고개를 같이 뒤로 젖혀주는 이런 디테일을 줘서 훨씬 위험한 느낌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렴 부분 안무인데 보통 후렴구는 반복되는 안무를 넣고 조금 달라도 살짝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오마이갓은 후렴구의 안무가 싸그리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오마이갓은 어떤 문제를 처음 발견했을 때 놀라서 오마이갓을 외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놀라고 당황스럽지만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비교적 가벼운 느낌이에요 두번째는 처음보다는 심각해집니다 팔을 모으고 양옆으로 흔들다가 튕겨내고 손이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와 쬐듯이 비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라? 이런 문제가 있네? 어떡하지? 요정도였으면 이제는 아씨 멤버들의 내적 갈등 양상? 더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세번째는 정면 돌파 갑니다 직접 종을 울리는 주체가 돼서 마주한 문제를 뚫고 나가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차마와던 포텐을 여기서 다 터뜨리겠다는 듯이 지금까지 촛토남무 중에 가장 파워풀한 댄스를 선보입니다 구도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볼레로처럼한 명의 센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대형을 계속 취합니다 그리고 동선 활용을 거의 하지 않아서 무대에서 굉장히 한정된 공간만 사용을 하고 심지어 카메라도 멤버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잡아서 더 좁고 가깝한 느낌을 극대화 시킵니다 근데 이세 번째 Oh my God을 할때 이때 멤버들의 간격이 넓어지고 댄서분들도 멀리 떨어지고 무대를 넓게 활용해서 미로 속에 있다가 탁 트인 바깥세상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줘요 그리고 킬링 포인트 절대 빠질 수 없죠 이오마이가 안무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포인트 안무가 없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대를 보고 나서 진짜 멋있었어 와 진짜 소름 소름 소름 근데 기억에 딱 남는 건 없어 소름 돋는 땀만 기억에 남고 무대에서 인상적이었던 어떤 포인트? 이런 게 남는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역시 아이들은 똑똑해 댓글에다가 타임라인 만들어서 계속 계속 돌려보고 싶은 그런 킬링 포인트들을 중간중간 넣어줘서 팬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아마 이 영상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으면 동네 떠나가라 제가 아주 난리난리 오두방장을 떨면서 소리를 질렀을 부분이에요 지나 빛 킬링포인트 세가지 같이 보시죠 이 <목소리도> 이설도 <목소리> oh 보리 마야 같이이젤안무리다을뺐이도 보리 마야 이리다는느낌이 굉장히 강하이 들어요. 애초에 멤버들의 댄스가 부각되지 않고 표정이나 감정성 같은 연기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구성된 무대라서 이 영상을 가지고 멤버별로 댄스 리뷰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을 보면서 특히 놀랐던 거는 모든 멤버들의 연기력, 그리고 무대 장악력이 되게 상향평준화 됐다는 것 진짜 여자아이들은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후 처음으로 데뷔 때부터 덕질한 8그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남다르고 각별해요 반전 매력도 엄청난데 무대를 볼 때는 소연이랑 수진이 무대를 너무 잘하는 거죠 아아 어, 어, 때부터는 민니가 이제 새로운 강자로또 합류를 했는데 표정, 무대 장악력 이걸로 씹어먹어 버리는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우기, 미연, 슈아 요 멤버들이 조금 약하게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었는데 이번 오마이갓에서는 우기랑 미연, 슈와 이세 멤버가 무대장악력이 엄청 좋아지고 연기력, 표현력도 되게 풍부해졌다는게 라 정말 잘 보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성욱이! 우기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깨워서뭘 해도 안귀여울 수가 없는 얼굴 그런데 이번 무대에서는 아, 무기가 귀여운 멤버였지? 라는 걸 잠깐 잊을 정도로 이 캐릭터, 이 컨셉이랑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진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마이갓의 특징은 반복되는 동작, 특히 팔동작 위주로 춤을 춘다 몸짓으로 언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자애들 특유의 에스닉한 느낌을 담아냈다 주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작품 자체는 굉장히 난해하다 하나의 정해진 결말은 없고 다양한 결말을 추측할 수 있는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무만 떼서 보기보다는 전체 컨셉을 종합적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저도 이번 리뷰가 굉장히 색다른 지도였고 여자아이들도 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아의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